이 끝달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병진일이에요. 어, 병진일이면 음, 먹고 마시기에 좋죠. 어, 따뜻한 음식을 먹고 어, 그 소주 한잔딱 따뜻한 음식에 소주면 어, 삼겹살이네. <웃음> 월요일서부터 달려요. 뭐 월요일 이라고 술을 못 마시고 어 금요일 이라고 술꼭 마시란 법 있나요 우리가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1년 365일이 해피하고 자유롭지요 이 틀이란게 있을수록 물론 내가 생활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어 내일을 위해서 조금 과음을 절제하는 거는 좋지만 어뭐 월요일 이라고 안되고 금요일 이라고 되고 그런 법은 없죠 뭐 월요일 이라고 숨 안쉽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음, 주제하고 상관없는 말을 해서 죄송해요. <웃음> 나, 어, 요즘에 그 유행하는 거래, MG세대 생뚱맞은 개그? 이게 개그 코드가 맞을, 어, 맞는 사람이 있을란가 몰라? 어, 제가 MG세대냐고요? 뭐, MG세대에 살고 있잖아. 꼭 MG세대여야지만 MG세대에 사는 건가? 그것도 고정관념이다. 버리세용.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나대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패, 유패까진 알겠죠? 친패는 누구냐?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어, 남녀사의 친구가 어딨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음. 아, 왜 친구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가 될수 있는 경우는 있지 진짜 박살나 있다던가 아니면 어딜 봐도 비호감일 때는 친구가 될수 있지만 어막 식스팩에 얼굴 훈남에다 아 그러면은 친구는 조금 곤란하겠지 아, 그 아까워서 어떻게 남주나 아무튼 <웃음> 그럼 동패는 무엇이냐 동패는 동아리 요즘에 동아리나 아니면 서클 이런 거 있잖아요 동호회 동아리 뭐 이런 거 음. 그런데 에 있는 사람이냐라는뜻이죠 그래서 카드를 골라놨습니다. 구은지눕람지침사지동이지내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쿵쾅쿵쾅. 나대지 마라 하는 사람은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네, 그림자만 봐도 어, 심장이 나대는 사람은 구패일까요? 일단 구패일 확률도 있어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음. 그럼, 뉴패일까요? 일단은, 뉴패. 뉴패로 어. 넘어갔어. 뉴패일 확률도 있어. 이거 뭐지? 저 이게 기 있지. 여기, 이렇게. 어. 그러면은 또, 침패, 친구. 친구, 어디 보자. 오래된 친구가 계신가요? 친구는 아니다. 어. 여기는 진짜 친구는 아니다. 어. 친구는 진짜 친구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친구하고 사이가 사이 좋은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동성, 아니 이성이지만 그래도 오래 학교 때서부터 알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랜 오랜 기간 어, 친구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있겠네요. 여기는 응? 내가 이거 다 이렇게 두 장, 두 장, 두 장씩 뽑은 거야. 그럼 여기는 동패지. 어. 어 동패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동패는 약간 어, 사상의 이게 바람직한 건지 불건 불건전한 건지는 이건 개인 어, 개인의 생각에 맡기겠어.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 여러분하고 진짜 그냥 엔조이하고 싶어해요. 어, 그것이 뭐든지가네. 아무튼 알아들으셨을란가 몰라. 어, 왜 돌려 말하냐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 사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다이렉트로 그냥 말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있는 거 하면, 돌려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은, 첫번서부터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 뜨거우면 어떻게 돼? 어, 흥분한다. 이거 보면서 출근하는 사람들 흥분되잖아요. 아무튼. <웃음> 흥분하지 마시라고. 자 어디 봅시다. 구페일까요? 네 여기 구페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 있는 거 맞아요. 어 사랑 아,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맞고요. 그런데도 여러분을 갖다가 등을 졌던 거 같아요. 음 그렇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마음에다가 꼭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그냥 보자기에 예쁘게 싸가지고 한 구석에다 딱 놔둔 것같아 음. 왜요 라고 하면은 왜긴 왜야 그때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 어쩌면은 이게 잘못 헤어진 건가 어. 어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 구페는요 여러분들의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나댄다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왜 나대냐 나대는 게 조금 달라 좋아서 나대냐 싫어서 나대냐 그건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지금 후폭풍이 왔고 어쩌면 자기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진 것에 있어서 약간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을 갖다가 몰래 멀리서 쳐다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 어, 제발 나를 용서해 주면 안될까 라고 다가온 사람도 있겠다 만약에 복수를 하고 싶으면 이때다 하고 하셔도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사님의 말씀 구패가 어 나를 아직도 좋아하나요 라고 본다면 구페가 나를 아직도 좋아하는지 봐야 될거 아니에요 나만 보면 심장이 나될까요 심장이 심장이 나될까요 라고 본다면은 어디 봅시다 아, look for the sign 이 사람이 보내는 신호를 갖다가 잘 보라고 알려주네요 응? 신호를 잘봐자그 다음에 뉴페를 한번 볼까요 뉴펜는 다른 카드로 할까 이 카드로 할까 다른 카드로 합시다 왜냐면 하 조금 내용의 버라이어티를 위해서 같은 카드로 쭉 뽑아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좀 내용의 버라이어티를 위해서 다른 카드로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요걸로 뽑아볼까 요걸로 한번 봐봐 요 카드는 조금 내가 보기가 좀 그림이 정확하게 안 그려져 있어서 음, 어제 봅시다. 뉴펜은요. 현재 사랑의 상처를 안고 있을 사람이 많아요. 동료일 확률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친구까지는 아니지 친구는 여기 있으니까. 어, 어쩌면은 뭐뭐 뭐 어느 정도의 초점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쯤 섞어보았을 수도 있을 어, 꼭 꼭 같은 뭐 일, 일터 일자리 회사 이런 게 아니어도 뭐 같은 회, 학교 이런 거 아니어도 뭔가가 그치 여러분들하고 그한 울타리에 있는 부분이 있, 있겠다 그런 사람이겠다 최근에 만난 급, 급격하게 최근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조금 고려를 해봐라. 아, 저기, 막,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친구여가지고, 음. 헤어지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그치. 여러분들, 우리 이별 해봤잖아. 그때 어떤 심정이야? 딱그 심정이에요. 그니까, 어, 이때는요. 착각이나 이런 게잘 들어오는 시기야. 왜냐면, 갑자기, 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하고, 어~ 분리가 됐기 때문에 분리 분안으로 해서 약간 심적으로 굉장히 요동이칠 때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 그 과거에 그 헤어졌던 사람하고의 정이 완전히 똑 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 신중을 기해라 뭐 나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괜찮아요라고 한다면은 어~ 나쁠 거는 없지만 어 여기서 타오가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어쩌면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신란한 마음을 갖다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갑자기 가까워지는 관계는 경계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이 알아서 경계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어, 이 뉴페는 어, 굳이 더 이상 말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아서 쳐낸 것 같다라고 봐. 그러면 친구, 어디 봅시다. 음, 이것도 카드를 다르게 뽑을게요. 에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요거는 조금 신중해야 될 문제여서, 누 편이야, 구 편이야는 괜찮아. 같은 카드를 뽑아도. 뭐, 카드가 두개 정도는.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잘못 리딩 하면 여러분이 헛발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봅시다 자 침패일 경우 여러분한테 어, 나대는 심장에 나대는 사람이 있겠냐 라고 봤을 적에 혹시 이 침패가 이치 친구가 어떤 시련이나 뭐 이런 걸 당했어요. 음, 시련을 당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오래 사귄 사람한테 시련을 당해서 이 사람이 이 상황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음, 시련을 이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고서 그냥 그런 거지. 다이 사람은 그래도 좀 바람직하게 그거 뭐지 옛말에 화나면 디딜빵을잘더잘 잘 받는 다잘 찢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심정을 갖다 일로 승화시키고 있다라고 봐. 음. 그래서 이 친구하고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그럴 수도 있지 불러내가지고 어떠한 뭐 위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얘가 얘 예요. 음. 저기 막. 혹시 혹시 혹시 어, 뭐이 친구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응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왜이 친구가 나쁜가요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어, 진짜 진짜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오래가고 싶은 친구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잘 저기 해야 된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요 음, 이 사람하고 어쩌면은, 어,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겠다. 다는 아니에요. 어, 그냥 위로는 위로고, 어, 저기, 막, 친구는 친구다. 어떤 경계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그래도 가볼래요? 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싶으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도요, 지금, 화나면 지금 뒤들방 갖 찢는 중이잖아. 그어그 일로 자기의 이런 감정을 갖다 승화시키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어 자칫 잘못하다가 뭐 어떠한 그 묘한 기류에 휘말려서 원치 않는 하룻밤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겠다. 뭐뭐 뭐 그렇게 하고서도 그래 뭐 너하고 나는 영화에서 보니까 친구하고도 그렇게 하고서 원래대로 좀좀 어, 처음에 서먹서먹하지만 돌아가는 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진짜 오래된 친구고 좋았던 친구라면 그 점에 있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남녀의 문제는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저도 남녀 사이에는요. 친구가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서로를 갖다가 어떤 힘든 기간에 위로를 해주다가 까딱하다가 어뭐 레드라인을 쫙 잠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뭐한번 넘기가 힘들지 두번세 번서부터는 조금 더 쉬워지잖아. 그러면 아, 우리 이번에는 실수야 해놓고서 그치 다음번에도 같은 일에또 자고 실수야 자고 나중에는 그게 고착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원치 않게 그런 그 파트너 파트너 겸 친구겸 그렇게도 될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다라는 거지. 여기는 그렇게 갈 확률도 없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나쁜가요? 라고 하면, 글쎄, 뭐, 뭐, 당장이야. 나쁠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람이 나타났을 적에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어, 까, 깔끔하게 친구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그거를 갖다 염려하는 거죠. 뭐, 뭐, 또 뭐, 사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알아서들 잘 하세요. 암튼, 음. 응. With... 왜 나는 이거 반대일세 라고 말을 안하냐고요? 카드가 나쁘지 않게 나와서 응. 사람일 누가 아나요? 응. 사람일은 모르는 거야 응.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서방이 될지 난방이 될지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서, 서방이 난방만 중구난방 <웃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라는 거야. 진짜 좋아 죽겠어 가지고 저기 막 연애에 다 결혼해도 중구난방 되잖아요. 응. 어쩌면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 같고 인생의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뭐 다야 그렇게 쓰면 100%는 아니에요.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있어요. 그러니까 너 너무 확정 짓지 말라라는 거야. 그러면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쩌면 여기는요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케이스를 갖다 다 열어두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자 그러면은 동패로 넘어가 봅시다. 동호회나 아니면, 음, 서클 뭐, 하, 젊은 친구들이라면 서클 이 젊은 친구들음에그 가능한 일이지. 요즘에 m g 세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어디 봅시다. 자, 동호회나 여기는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엔조이하는 관계로라면 오케이예요. 뭐. 뭐, 인, 저기, 엔조이라는 관계, 오케이. 왜냐면, 그쪽도 너무 심각한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음, 그냥, 어, 저기, 마, 이 분위기 이대로를 갖다가 즐기고 싶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분위기야? 즐거운 분위기. 가끔 술 한잔하고, 어, 어, 더 흥이 돋으면은, 그치, 육체적인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관계로도 원하 어기막 열어두는 치, 열어두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동호회는 동호회나 어떤 서클은 그렇지만 이 관계는요 여러분이 맺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을 힘들게 할 인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어, 어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 어,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달, 어, 다가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어, 연인도 아닌데 연인도 아닌데 이 사람 때문에 맘고생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 연인도 아닌데 왜 맘고생을 해요 라고 한다면은 이 술자리라는 게 그래 어. 어 어, 갑작스럽게 막말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술 마시고 근데 그게 첫 번째 뭐 어, 실수였다라고 하지만 그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이 되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주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 이 케이스 어떤 뭐지? 어, 동패 동호회나 어떠한 그 인터넷 상에서 만난 관계다든가 아니면 그 뭐죠? 그 어떠한 그 c 씨뭐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렇... 꼭. 어, 그런 관계가 아닐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만 이러는 건 아니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외에도 다른 사람을 갖다가 물망에 두고서 어, 두 사람을 갖다가 희롱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안정적인 관계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그 그 당시에 그때 그때 자기하고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러니까 그그 그 시간을 갖다가 즐기 즐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도 뭐 인생 뭐 있어? 나도 뭐 나도 그래요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저는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자기의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카드는 무엇이 가장 좋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 뭐~ 딱히 우선순위를 매기자라고 한다면은 만일 재회에 마음 비중을 더 두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재회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후폭풍이 아니 왔고 솔직히 저는 재회를 갖다가 그렇게 반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천사 카드를 딱 뽑았을 때에는 그래도 얘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이나, 그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 깊지 않냐, 한가,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나 어떤 그,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깊기 때문에, 애정이 조금 더 깊어요. 이 다른 기타의 카드들보다. 여긴 조금 가볍고, 그냥 순간순간 자기의 감정을 갖다 위로받고 싶은, 아니면 자기를, 자기의 감정을 즐거운 데다가 놓고 싶은, 어, 즐겁게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라 한다면은, 여기는 살짝 케이스가 달라요. 여기는 애정이란게 있기 때문에 저는 쿠패에다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네요. 네 1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나, 아, 네. <웃음> 죄송해요. 내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나대는 사람은, 어, 오늘의 주제 종이가 저 멀리가 있어가지고, 내심장이만 봐도 나대는 사람은 어디 구패일까요? 여러분들 구패에 대해서, 흠, 음, 이게 뭐야? 여러분 구패 혹시 기다리고 계시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어, 저기, 막, 그, 복수에 찬 눈으로, 어. <웃음> 이 새끼 오기만 해봐, 어, 그러고 있으니까, 아, 여긴 구패, 뉴패가 왜다 이래, 음. 이게 여기, 여기 뉴패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뉴패의 마음이 안 나오고, 이게 무슨, 그러면 침패, 어, 침패. 저, 저, 주변에, 취, 저기, 뭐,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자, 그,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친구가, 응, 어, 그래도 여러분한테, 그니까, 러좀 호감, 그, 말로, 친구라는 어떤 프레임, 프레임을 씌워놓고 안전거리에서 여러분한테 작업을 거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어,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 응, 어, 너안 돼. 응, 어, 너 아니야. 그러는 것 같아. <웃음> 수시로, 어, 수시로, 기회만 되면, 기회만 되면은 다가올라는그 침패가 있는 듯. 자 어제 봅시다. 여기는 구패에 구페.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구패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구패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왜 그런다요 라고 한다면 이구패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없애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아, 이제 뭐 소개팅을 봤던 아니면 새로운 뭐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어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자꾸 내가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미 그, 구회가 없는 어떠한 시간들을 갖다가 새로 시작했을 수 있겠다. 어떠한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렇지만, 마음 한, 마음 한 구석, 마음 한 구석에는 이런 내가, 어, 싫다. 미치도록 싫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그 노래 있잖아요. 2 p m 의 싫다. 뭐, 미치도록 내가 싫다. 나, 나. 뭐, 그 노래처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마음이 엿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오전에 그러면서 이런 내가 싫은 거지. 어, 어, 깨끗하게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싫다라는 거예요. 음, 뭐 어쩌겠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지. 어, 마음 같아서는 어, 12번도 더 버렸는데 이놈의 그... 정이 뭔지, 응. 음. 그리고 이 사람하고 어떠한 그 품었던 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놓아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너와 내가 이랬었는데라는 거죠. 그그 그 추억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은 열두 번도 더 그래 결심했어, 어 그래 결심했어, 그래 결심했어. 매일 매일 어 새로운 결심,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결심, 그래, 오늘은, 그, 그러니까 그, 오늘부터 다이어트, 그거 있잖아. 뭐, 막, 막, 먹는 거 보면 유혹이 돼가지고, 다이어트라 해놓고서 먹고, 후회하고, 먹고, 후회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야지 하면서도 후회하고, 이제 안 잊혀지니까 후회하고, 안 잊혀지니까 후회를 갖다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뭔가가 하나의, 그러한, 그, 문제가 딱 마음속으로 떨어지면은요. 그 문제를 갖다 마음 바깥으로 뽑아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쉽게 그 사람이 이, 잊혀지지가 않아. 선생님 제가 이게 집착인가요? 병인가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어, 병도 아니고 집착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라면 성품인 거지. 음. 그만큼 그, 그 뭐지? 인과관계를 갖다가 그 뭐지? 그 뭐지? 허투루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연의 소중함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너무 좋게 말해줬나요? <웃음> 내 집착이고 내 미련이고 내 행복일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 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어,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니까, 라는 거죠. 어, 그 사람이 없는 나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 내가 행복하게 해서 그 사람을 원한다라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내 행복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숨 쉬고, 내, 내가 숨 쉬고, 내가 먹고, 내가 느끼고, 내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이건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말이에요. 어, 기운 내라라는 거야. 누구나 다 그렇다. 더 이상 이렇게 아픔에 빠져있지 마라. 어, 누구나 다 사람은 똑같다. 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 기운 내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 아,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요? 라고 한다면은, 인생을 갖다가 한 50년 넘게 살면, 다 보인다, 왜 아픈지, 어. 이 아픔이 얼마나 갈 것인지, 이 아픔을 어떻게 딛고, 이, 어, 살아갈 것인지 다 보여. 어, 10대, 어, 소, 그, 아기 때부터 이만큼 살아왔잖아. 그걸 모르겠어요. 인간사 다 빠네. 음. 어, 어디까지 했는지, 어, 깜보고 내 소리 때문에. <웃음> 미안합니다.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어, 아무튼, 여기는 조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저기, 막, 자기 마음을 갖다가 조금 다스려야 될것 같아. 어. 근데, 이 카드 흘러가는 거 봐가지고는요, 잘할 거예요. 어떻게 잘하냐라고 하면요. 어 여러분들이 이 슬픔을 갖다가 이겨낼 것같아어 조만간에 응? 자 그러면은 뉴패를 본다면은 이 뉴패도요 솔직히 뉴패가 나와야 되는데 이 여러분의 상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어떤 소개팅이나 이런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 음. 응.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패에서 놓이지 못하고 있다고 음~ 국회에 대한 기억들 그리움들 때문에 어~ 자기를 갖다가 지금 거기서 그냥 뛰쳐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뛰쳐나온다는 것은 그 마음, 그 감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지, 아니, 아니, 아니, 한가,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이건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음, 왜냐면 후폭풍이 살짝 덜 가신 느낌이 있어요. 어, 뭐, 만약에 지나면 되나요? 라고 하면, 네, 돼요. 어, 안될 리가. 어. 다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다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나요?라고 한다면은 어, 일단은 여러분들의 감정을 갖다가 털어버려야 돼. 여러분이 지금 세, 뭐랄까 지금 환기를 시키고 나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카드로 보면은. 환기를 시키고 나아가는 중에 자꾸 과거의 기억에 과거에 대한 그리움에 어떤 아, 분노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 원망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간간이 발목이 잡히는 경향이 있겠다라는 거죠.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 이게 꼭이 기억이 좋아서 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라면 헤어질 리가 없잖아. 헤어졌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저기 막... 연애할 때는요 세상 좋지 포에버 갈것 같지 어저 사람이 나어 나한테 말하는 거봐어저 사람의 진정한 내 반쪽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거야 그 맛에 그 재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헤어질 땐 뭐야 어그 멋있었던 사람이 그어 진짜 상남자 같고 나 남한을 위해서 진짜 초계같이 목숨도 버릴 것 같은 사람이 초계 아닌가요? <웃음> 아무튼 그런 사람이 변하잖아. 어, 자꾸 나를 갖다가 어, 그이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사,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긴 맞아. 근데그 상처를 받으면서 사람이 희한한 게뭔줄 알아요. 그 상처에 길이 들어져. 그러기 때문에 이 상처를 줬던 사람이 없어지면 속이 후련할 것 같죠. 아니에요. 상처를 줬던 기쁨을 줬던 사랑을 줬던 잃었을 때의 상실감은 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나 미워했던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상실감은 똑같이 온 그럼 그 상실감에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사랑했을 때는 그리움이겠지만 미연했을 때는요 어내 인생에 대한 상실감 너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한 그러한 상실감 그러면서도 내가 어이 외롭고 쓸쓸한 이 내가 믿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여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아가다가도 자꾸 발목이 잡히고 나아가다가도 자꾸 발목이 잡히는 이유가 이 사람에 대한 그림자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냐라고 본다면 뉴태도있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 뉴패도 여러분들이 그다 어, 여러분들한테 뭐 소개를 해준 소개를 해 준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뉴, 여러분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슴이 설레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고민도 된다 라는 거야 고민이 되는 사람이 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어, 또 같은 아픔을 갖다가 반복할 수 있, 있지 않을까 싶은 어떠한 그런 그 나의 촉뭐 이런 여러분들이 초기 조금 있거든 어감어그런게 있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뭐 다야 감이 있겠습니까 내 카드사 에서 감이 있다고 그래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이 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유패를 갖다가 좀더 알아보기 시작하는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네요 유패를 갖다 알아간다 그러면은 유패를 알아가는 게나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봤을 적에 선선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천선님한테이 관계를 갖다가 좀 알아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 알아나가 아유 네. <웃음> 카드가 너무 커서 그래요. 통제가 어려워. 카드가 커서 자 알아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을까요? 라고 본다면 음 일단은 어 사인을 잘 보라 그러니까 주변 돌아가는 걸잘 보라라는 거야 그뭘 갖다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일단 이 사람이 보내는 사인과 내 상황 모든 상황들을 잘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기 막 꼭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의 상황만 보지 말고 어, 내 상황에 주변 돌아가는 걸 갖다가 잘 관찰을 해라. 음,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성급하게 뭘 갖다가 결정하려고 들지 말라라는 거지. 일단 사인이 어떻게 오가는지 그리고 사인이 오간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잡지 말고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 여자는요 남자도 그런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처난 여자가 더 받지 않나요? 음,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상처를 더 받고 성격상 안으로 응축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아라는 바라 어, 아라는 보되 어, 뭔가에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의 인간됨을 좀더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일단은 뉴페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카드로 들어왔어요. 음 응. 그리고 천사님께서도 그냥 그 약, 약간 중립적인 꿰를 갖다가 내놓으셨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 여러분들의 상태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온 카드가 조금 어 스트롱해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잘 관찰을 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친구일 경우에는 어떤가 친구일 경우 친구일 경우에는 어떨까 친구일 경우에는 어디 봅시다 친구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어떻게 뭐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나요? 음. 그런 것 같아. 모임에서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레발을 치고 그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어, 그런 친구인데,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워, 와 워, 워, 워, 야, 야, 그만 좀날 뛰어, 막 이랬었던 것 같아. 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딱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너는 아니야. 네가뭐나 이렇게 이렇게 잘 나가. 어째, 이, 뭐, 네가 보기에는 내가 뭐 설레발치고 이러는 것 같지만 나 나름대로 잘나가 그래도나좀 알아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너하고 나하고 어, 만약에 친구의 관계를 벗어나서 어떠한 어 뭐지? 그 남녀로서의 인연을 맺는다면 이 결과는 안 좋을 것이다 어,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어, 그렇게 그런 수술을 밟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거절하는 카드거든요. 어 거절. 왜냐면 이게 선택하는 카드도 될수 있고 거절하는 카드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타워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여러분들이 거절했다라고 봐요. 거절에 거절 왜 거절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어, 이 사람하고의 관계는요 그냥 친구였을 때가 좋은 게 아닌가. 어, 만약에 연애로 간다고 한다면요 은 어, 얼마 가지 않아서 어, 헤어지는 수순을 갖다 밟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친구의 관계로서도 남기도 애매해져요 여기는 어, 여기는 그래 이, 이, 이번 이 카드는 왜냐하면 친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친구는 친구인데 그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친구가 아닌가 음, 그냥 어렸을 때서부터 서로를 갖다가 봐오고 너무너무 잘 알아서 어떠한 실수나 허물 같은 건 덮고 갈수 있는 그런 친구는 아니지 않나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의 친구관계가 깨지고 연인으로 접어들어서 친구관계가 깨진다고 라 하면 은요이 사람하고 연인이 돼서는 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빨리 깨지게 돼요 그래서 침패는 어, 그지 좋지가 않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동패는 어떠한가? 동아리, cc, 아니면은, 무슨 어, 뭐 어떤 동호회, 클라, 뭐, 뭐, 무슨 단체 모임, 뭐, 이런 거죠. 어디 동패를 봅시다. 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어떠한 유대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2번 카드는요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은 걸로 나와요. 음 대체적으로 유대관계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보는 시선들이 긍정적인 경우가 아,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이, 혹시 이 사람, 아, 뉴패가 아닌가? 음, 뉴패를 갖다가 어떤, 그러한, 어,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 거 아닌가? 동패, 동패가 뉴패가 되는 게 아닌가? 어, 이번 카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잘 봐야 될 확률이 높아요. 어, 어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거는 일방적인 어떠한,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은 마음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어, 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짝사랑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어, 그렇게 잘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 여기서 루포도 사인이라 그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음. 이 사람하고는 잘, 될, 잘 되기가 조금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갑자기. 이런저런 문제도 얽혀, 얽히고 설킨 사람, 이 사람 조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아닌데, 이 사람이 아마 성격이 조금 남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동패는요. 어,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만 놔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류패도 여기서 루포도 사인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은 없어요. 이건 별도예요. 그렇지만 동일 입문이라고 할 때는 요거는좀보류다라는 거지. 그래도 루포도 사인이라고 나왔구나. 어. 저기 뭐 사인을 잘 봐라 주변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내는 신호만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관계라든가 이 사람의 역사를 보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2번 카드는요. 내가 봤을 적에는요. 뭐 서둘러서 누구를 사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가다듬고 친구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마음에 억지로 누군가를 사귄다라고 지금 지금 다방면으로 봤잖아. 다방면으로 봤는데 길이 다 막혀 있고 그나마 하나 이게 뉴패나 동패 이렇게 보면은 그닥 좋지도 않고 친구 이, 이 이거 별로예요. 들어봤잖아 별로잖아. 뭐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무튼 조금 쉬어 가자. 그냥 탈어나 보고 어, 뭐 다큐나 보고 좀뭐 토크쇼 같은 거 보면서 좀 잊어요. 어, 그런 게 아, 웃고 떠들고 보다 보면 은 있는 날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라고 하면 금방 와요 생각보다 금방 와 거반거반 치료가 다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이 나아졌다라고 봐요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어, 네,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나대는 사람은 구팔까요 어디 아, 네, 봅시다. 구팔일수 있겠네. 구팔은요 어. 지독한 사랑이야. 이거 봐, 봐서 알지? 어, 타로카드 많이 보신 분은 알 거야. 음. 뉴패라고 본다면 뉴패는 아니지 싶어요. 음. 그러면은 이게 침패지 <웃음> 이 친구는 재밌는 친구인가 봐요. 음, 재밌는 친구인데 어떤 그 연인으로 가는 거는 한번좀 카드를 이건 뽑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음. 그다음에 이 동패 어 동패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겄다라고 봐요. 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다 근데 그 사람 어떡하나? 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패한테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탁쫓던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겠네. <웃음> 해봅시다. <웃음> 자, 구패일까라고 본다면 여기는 지독한 사랑을 했네요. 어, 뭐 진짜 영혼이 잘 통했다? 어 영혼이 진짜 잘 통했어요. 구표하고는 속궁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 그냥 대,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한 100년은 맞춰본 사람처럼 착착착착착착 맞춰 나간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어 처음부터 어 속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말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음. 근데 왜 헤어졌냐라는 거야. 이렇게 좋은데. 옛말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속궁합 좋으면 잘안 헤어진다고. 속궁합 좋아도 헤어집니다.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잘 맞아도 어, 잘 맞아도 음. 근데 이 사람이 어뭘 잘못했길래 그 여러분들의 그 눈치를 보고 있지 음왜왜 응? 왜 그럴까요 이게 이렇게 나온 걸로 봐 가지고 이 사람이 음, 그럴 수 있어 뭐,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많은 음 이게 뭘까요 설마, 어, 설마 왜요라고 한다면은 아, 설마 이러려고 어, 설마 이, 이,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혹시 불법적인 일을 갖다가 한 건가? 어 그래서 헤어졌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그 어. 그게 뭔데요?라고 하면은 어, 뭐. 솔직히 여러분들은 이그이그이 그, 이, 그, 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아니야. 아좀 말하기 좀 난처한데. 아, 막 자꾸 더듬게 되는데. 뭐이 왜냐면 이 카드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음. 어, 뭐그 이게 많지 않은 경우인데. 어, 그래서 그래. 그래서 패스 할까 그냥? <웃음> 왜이고하면은 어 혹시 여기 약약약 약, 요즘에 그 유아의 약반 것처럼 뭐 약발고 해요 예뭐 어, 어쩌면 그 불법적인 케이스도 있지 않겠는가 꼭뭐그꼭 어, 뭐 그, 그런 거 아니어도 좀그 뭐지 그합뭐 미국은 약이 합법 돼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뭐뭐 뭐 떨이라고 해가지고 서양 뭐 뉴욕에서도 많이 펴요. 어, 그그 너무 흔해요. 솔직히 뉴욕은데 한국은 아직 아니잖아. 어,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나. 그래서 헤어졌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요. 그 섹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가? 어, 그래서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쩔 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어, 굉장히 좋아했던 느낌이 난다라고 봐요. 어,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 어쩌면은 꼭 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색 거 있잖아요. 어, 이색적인 거 있잖아요 뭐, 이색적인 거뭐뭐 어떤 뭐지, 과학적인 어떤 성행위를 즐긴다던가 그래갖고 여러분이 어, 나는 솔직히 그런 거는 어, 아니야 어.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헤어질 수도 있고 아무튼 여기는 그쪽이다 아이씨, 다른 거 많으니까 아 정말 말하기 말 난처해 왜냐하면 이게 너무 파격적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 서, 솔직히 타로카로 많이 봐서 알겠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 나오는 게 힘들어요. 이게 딱두장 뽑은 건데. 어. 그럼 이거는 뭐라는 거야? 처음에는 저기 막 처음부터 내가 변태요라고 말은 안 하잖아. 어. 그렇지만 얘는 변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음. 사귀고 봤더니 변태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도 이 사람을 갖다가 못 믿는 그런 케이스가 있, 어,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천사에게 물어봤거든요. 봐야겠다. 어떻게 여기 구패 다시 만날까요? 구패 다시 만나게 되나요?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건 다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평화롭게 해결하래요.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 싸우지 말고 어, 싸우지 말고 적당선에서 어, 합의를 보, 보, 보라라는 것 같아. 어, 참 천사님도 참 재치가 있으셔. 어떻게 이렇게 어, 자 구패는 그렇게 되고 그럼 유패를 봅시다. 솔직히 여러분들은요. 유패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 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구패를 갖다가 집착, 여러분도 집착을 할 수가 있어. 어. 그렇지만, 쿠패하고 너무, 그, 어쩌 그, 뭐, 코드가 안 맞아갖고, 자주 싸운다든지, 어,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옳지 않다고, 괜찮다고, 어, 이 정도는 괜찮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많이 다퉜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 여러분들은, 어, 조금 합리적인 사람이 아닌가 어.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뉴페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규패에 대한 그 여운이 아주 좀 진하게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이 3번 카드는 음. 어, 그럼 뭐, 뭐 어떡하겠어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얘기는 해 보겠다. 어떤 마음이 맞기는 맞았겠지 않겠는가. 뭐그 왜냐하면은 여운이 깊게 깔려 있는 건 깔려 있는 거고 헤어진 거는 헤어진 거고 그렇지만 대화를 나누고 어떠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이이 이, 이 사람을 만났다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비교가 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너무 적극적이고 아 진짜 강렬한 사랑이라면 이 사람은 어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실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밍밍에서 또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야 되나 어 민밍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패 생각이 더날수이뉴패랑 만약에 지금 뉴패를 사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민밍함 때문에 구패가 생각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어쩌 어 그래서 이구뉴패는요 이 솔직히 저는 비추예요 어왜 비추냐라고 하면 저는 이뉴패 반대일세 <웃음> 제가 딱 대놓고 반대라는 말잘안 하잖아요. 어. 이거 뉴팬데. 만나보라. 저기, 이번 카드도 그냥 알아보라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왜 비추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이 어, 이번 카드도 아니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튼. 아, 야, 헷갈려. 여기다 이번 카드 하지 마시다. 왜 비추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밍밍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밍밍한 이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사귀게 되면 상처를 볼 거예요. 상처를, 아, 저기, 막, 받게 될수 있어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요, 어, 미, 어, 좀 속을 알 수가 없다. 이 속에 뭐가 들어 그러는지 구렁이 100마리가 들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요. 되게 좋아 보여 가지고 이게 뉴페를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한테 뭐 소개받은 거라면은 어 소개받은 거라면 뭐 여러분한테 되게 어이 사람 뭐 젠틀 하 어쩌고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딱까보면요 아니야. 차라리 구패가 나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니다라고 봐, 이류페는 어, 그러니까, 어, 구패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구, 어, 왜냐면 이게 꼭 섹슈얼적인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어, 폭력이나 폭언을 행사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만 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암튼. 어, 근데 그보다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못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적어도 구패는 여러분에게, 어, 여러분에게, 어, 뭐, 어떠한 짐을 짊어지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짐을 짊어지게 할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그게, 누,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뭐, 경제적인 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 그, 그, 지름신 같은 게잘 발동할 수도 있고, 한번 두고 봐요. 어, 금전적인 문제일 수 있겠다. 라는 거야. 금전 플러스, 어, 여자. 어, 이 사람은요, 아니, 누패는 아니에요. 어, 무조건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어, 진짜 100%야, 그러면. 이 카드가, 이 카드가 100%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에 한해서 아니다라는 거야. 어? 이, 저기, 막, 10%도 10 틀리면, 어, 저기, 막, 이 확률은 떨어져요. 어. 그 정도로 뉴패는 아니다. 어, 조금 저기 막 살펴봐라. 어, 그래도 미련이 남는다면 은좀 오랜 기간 두고 봐라. 어, 그래야지 이 사람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알수 있는 사람이야. 쉽게 안 나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어, 빌런일 수 있어. <웃음> 이 외관상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어떠한 사람이요 사기를 치려면 외관상 어때 보여야 된다? 천사여야 된다. 천사 천사여야 된다. 처음부터 빌런 짓을 하고서 빌런의 탈을 쓰고서 사기를 칠수 없다라는 거야. 잘 봐라 라는 거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오랜 시간 고생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야. 잘 봐. 잘 봐. 잘 응? 봐. 자 그러면은 침패 어제 네, 침패를 봅시다 침패 어떠냐라고 한다면 침패를 봅시다 침패 이 사람은요 진짜 독특한 어, 독특한 캐릭터다라고 봐요 어, 주변의 분위기 메이커 어, 있으면 즐겁다라고 봐요. 음. 이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나너 좋아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 어, 말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왠지 굉장히 유쾌한 캐릭터잖아요. 어,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야. 나는 너 어, 너처럼 그렇게 어, 가볍게 말을 하는 애는 별루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있어요. 어, 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웃음> 아, 여기 왜 이렇게 트리소드가 많이 나와? 도대체 몇 명한테 딘거이 3번은? 어떻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응? 왜 좋은 게 하나도 없지?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응,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왜다 여러분한테 상처를 주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내가, 내가 그렇게도 만만하니? 응, 내 마, 지금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왜 내가, 내가 그렇게도 만만해? 음, 나는 상처를 줘도 되는 사람이야? 왜, 그래, 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람들이 상처를 주지? 음, 침패도 그렇고. 왜 다들, 다 여러분한테 한 푼만, 한 푼만 하는 그런 느낌이 나죠? 한 푼만 보태달라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아 어, 침패, 침패도 아니다. 친구를 냅두세요. 어, 자, 그러면은, 저 동패 하대 한번 봅시다, 동패. 동패도 솔직히 아니에요 어 동패 중에서도 동패 누구라 그랬죠 동호회나 어떠한 그 모임 어 아니면 cc 어뭐 그런 데서 라는 거야 여러분이 그 이런 저런 것에서 다 지쳐서 어떠한 쉼을 얻으려 마음의 정화 뭐 이런거 이제 기분 전환 하려고 나가는 곳 있잖아요 어 그런 곳들 뭐 산악해도 될수 있고 자전거 모임도 될수 있고 아니면 맛집 탐방도 될수 있고 하여간 그런 거야 어. 어, 뭐 운동하는 데될 수도 있고 네 솔직히 어, 여러분 3번 카드도 요 연애 한번 쉬세요 어, 왜 쉬냐 라고 한다면은 아니올시다 라고 봐 정이 저기 하면은요 구패하고 피스풀 레졸루션을 찾는 게 오히려 더날 수도 있겠다 정말 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음, 피스풀 레졸루션하라고 나오잖아 어, 왜 이거 다 아니에요 음, 다 아니다 라고 봐 솔직히 내가 어지간하면은 알아보라 그러거든요 나는 예쓰 노가 분명하잖아요 응. 솔직히 어정쩡하게 중간으로 가면은 내 편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거 박쥐 아닌가요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뭐 참고만 하,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야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음알 거다 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패를갖다가좀더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음 여기는 급속도로 각저 자기만 동패 에서도 급급 급격히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갖다가 조이 주 어, 조심하라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이 좀 부티나나? 여러분들이 부티나는 것 같은데, 음. 그런 거 있어. 청바지만 청바지하고 티셔츠만 입었을 뿐인데, 부티가 난다. 어. 어, 어, 여러분한테 다 돈을 갖다가 목적으로 들러붙는 사람만 올해는 꼬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어, 좀... 여기는요 그냥 냅둬라 어, 여기는 아니다 어, 저기 막 여러분들 진짜 뭐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요 구페하고 어떤 합의점을 봐요 어, 뭐 이거 여기는 안돼뭐 어, 간호사 이벤트 같은 거안돼 라든가 뭐 무슨 어떤 정력제 같은 거 있잖아 뭐 지금도 좋은데 비아그라를 먹어 비아그라까지 먹든다는 거 아, 비아그라 젊은 사람들도 먹어요 웃을 일 아니야 응. 그게 안 돼서, 어, 안 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오래 즐기고 싶어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그니까, 거기, 그것까지는 안 돼. 뭐, 어떤 합의를 보라, 라는 거지. 응. 그러면은, 저기, 막, 어느 정도, 저기, 뭐, 여러분의 부탁을 갖다가 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 왜냐면, 그러한 걸 갖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맞춰준 게 아닌가? 어떠한 성적 코드를? 어. 그렇지만 여러분도 거기까지는 차, 차마 못 하겠어요. 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저기, 만 뭐, 뉴패, 그 다음에 침패, 동패 다 아니다. 음. 이 할래면 저기 막 정이 정의, 정이라고 붙였어요. 정이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싶다면 여기하고 조금 어, 저기 막 조금 절충을 해라라는 거지. 네, 3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그림자만 봐도 심장이 나대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일까요구패는요 심장이 나대냐 라고 본다면요 그럴 확률이 있겠다라고 봐 왜요?라면 음, 용서해줘 라고 하는 거 같아요 용서해줘 난 너뿐이야 이러는 거 같아요 어떻게 용서해 줄 의사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류는 음, 글쎄 침패는 글쎄 어, 저기 뭐 혹시 친구가 어, 어쩌면은, 느낌에 구패할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자, 그다음 동호회, 동호회나 어떤 모임에서 만난 사람은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음, 솔직히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힘들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 인구도 많아졌고 연애 방식도 너무 다양하고 삶의 방식도 너무 다양해가지고 정말 맞는 사람 맞기 힘, 만날, 만나기 힘들고 만난다 하더라도 처음에만 좋았고 나중에는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그 삶을 갖다가 사는 것 같아. 어, 너무너무 이제 개성들이 강해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 점점 더 힘들 거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그, 유, 유, 유, 이제 앞으로 사람이야 더 이상 늙, 늙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와요. 이미 그게 약이. 어, 동물 실험에서, 저기, 막, 그게 입증이 됐거든요. 이제 조금 더, 어, 저기, 막, 인간하고 가까운 침팬치나 이러한 동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중에 인체에도 실험을 하겠지만, 이 몸이 스스로 다시 젊어지는 과정을 되, 되, 밝게 돼. 어, 되 밝게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상황들은 점점점점 더어 가속화 되지 않겠느냐. 그냥 엔조이 식으로 나가는 만남들이 더 가속화 되지 않겠는가. 결혼에 대한 그 어떠한 이미지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버려야 돼요. 음. 인제는 인제는 결혼 문화가 달라지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지.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야 돼요. 어떤 결혼관이나 열애관들은. 음. 뭐그뭐 그, 뭐 아, 암튼, 자 쓸데없는 걸 그만치고, 음, 자 여기는요, 구패는요어 여러분들을 갔다가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 용서가 조금 용서를 갖다가 할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서 이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계획을 품고서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우리는 우리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기회를 갖다가 포착하고 있을 수 있겠다 지금은 아니고 어,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날 용서해줘 라고 하는 거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게 또참 애매하다 음. 왜요라고 한다면요. 난 솔직히, 음, 그래, 정말 용서를 바라면은요,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생활 방식을 갖다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을 떠나갔을 때 물론 여러분들을 떠나가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남아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갔다 오면서 시간이라는 게 흘렀잖아. 마음이 어떻게 돼? 희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하고 지금 돌아왔을 때 마음이 더 크냐 아니야 어쩌면 여러분을 떠나갔을 때그 마음이 지금 돌아오고 싶어하는 이 마음보다 더클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이어 이 지금 이 마음은요.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지 싶어. 어떤 미련도 있고, 어그 다음에 음 일종의 자기 암시 비슷한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전처럼 근데 그거는 아니지 싶어요. 음, 어쩌면 이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속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의 마음은요 분산되기 시작했다라고 봐. 음 그래서 만약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음그 금방 또 헤어질 수 있겠다라고 봐요. 어, 금방 또 헤어질 수 있겠다. 내가 그랬잖아.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걸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의 마음은요, 참 간사해. 손바닥 뒤집듯 뒤집, 손바닥 뒤집기 쉽잖아요. 요즘은 그래. 어, 마음도 손바닥처럼 잘 뒤집어져. 그걸 갖다가 인정하는 순간, 그게 뭐다? 내 마음에도 상처를 갖다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연애라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 2 0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쪽을 만날 때까지 계속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왜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타로카드를 갖다가 보는 사람들 보면은요, 막 6개월, 1년 주구장창 봐요. 똑같은 거또 보고, 똑같은 거또 보고.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타로카드 하는 사람들 진짜 진심으로 리딩을 해줘야 돼요. 어. 물론, 어떠한 인기나 돈을 구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리딩을 해줘야 돼.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게 지금 마음을 갖다 위로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들이거든. 어, 지금 마음이 갈 곳이 없잖아. 음. 마음이 갈 곳이 있는데, 뭐하러 점을 보겠어요. 타로도 하나의 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 타로를 리딩하는 저나 보는 여러분들이나 다 오갈 데 없는 마음인 거, 어, 맞아요. 자, 1번 카드는요, 아, 번카드에이 4번 카드에 이 지금, 그, 저기, 뭐야, 구패는요, 그냥, 뭐,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그냥,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그냥 친구로 돌아, 라는 거죠. 음. 받아준다, 라고, 받아준, 그거 좀 그래. 천사한테 물어봅시다. 어, 어디 봅시다. 천사한테.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정도? 가능하다면? 받아줘야 되나요? 받아줘야 되나요? 받아줘야 되나요? 뭐야, 이거.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으랍니다. 어,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봐라. 왜냐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애매한 부분. 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거는요,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약간 애매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는요, 그, 너무 이렇게 잘라 버려 갖고 상처를 갖다 주지 말란 뜻으로도 어, 해석할 수 있어요. 어, 그 인간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요라고 한다면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 그래도 그렇게 해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요라고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막 해가지고 진짜 안 좋게 끝을 맺었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성격에 그안 좋은 그 엔딩이 어떠한 그, 그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 여러분이 그렇게 스트롱한 사람이 아니야. 어, 마인드가 스트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나한테 주홍 글씨로도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을지라도 어, 조금 평화적으로 일을 갖다가 해결을 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여러분들은 모진 성격은 아니야. 어, 선생님 너무 좋게 말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라고 한다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죠이 카드 나오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좀그 동정심이나 이런 게 있어요. 어, 동정심 그 설사 이 사람이 나쁜 뜻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어뭐 나쁘게 끝나지 뭐 천천히 그냥. 토닥토닥해서 돌려보냈다 라는거지 조용 조용하게 해결하라 꺼져 아이, 팍 이게 아니라 하셨습니까 자 뉴패드 본다면요 은음 여기는 뉴패는요 음좀 산만한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어, 산만한 사람이거나 어, 그래서 뉴패는 별로 안좋아할 것 같아 어. <웃음> 류페는 산만한 사람이어서 안 좋아할 것 같다. 첫 번부터 데스카드가 나왔네. 뭐, 소개받았어요? 어, 저기, 막 산만하고 좀 독특하다 그래도 막, 이렇게 독특할 수가, 어, 뭔 생각을, 어, 노홍철 느낌이 난다. <웃음> 처음에 노홍철 나왔을 적에, 뭔, 저 사람, 뭔 캐릭터냐,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류페일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 이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 어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냥 유페 캐릭터가 그렇다는 거야. 좋뭐 좋다 싫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캐릭인데 데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지만 사람 자체는 악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독특한 캐릭터라 내가 소화해 낼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노한 no 거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그 사람이 그렇게 됐던 나쁜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싶어. 왜냐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독특한 사람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조금 소화시키기 어려운 캐릭터여서 그렇지. 아무튼 그렇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크게 이 사람을 비중해 두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뭐. 되게 싫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첫, 그, 첫, 그, 뭐지? 첫인상에서는 노 no 했어요. 왜냐면 하 너무 산만해, 사람이. 음, 뭐 다야, 그렇게 습니까 음, 아니면은, 여러분이, 뉴패는 아직 내가 정신적으로 아직까지는 누구를 사귈만한 상황에 의서 거절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뭐 여기 침패하고, 저기 동패를 다 보고 나서 한번 결정을 해봐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 <웃음> 뭐, 뭔 결정이요? 라면, 진짜 여러분이 누구를 사귈 준비가, 머릿속이, 이제 속이 시끄러워서 그런 건지. 아무튼둘중 하나예요. 어, 뉴패가, 진짜 이 사람이 정신이 진짜, 어, 무슨, 팍, 정신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자, 어디 봅시다. 침패. 침패는요, h 어 만약에 친구 중에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이렇다 저렇다 고백이나 뭐 이런 걸 해왔다면 여러분들이 야 어, 하면서 그냥 너는 그냥 친구야 무슨 어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라고 여러분들이 할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을 갖다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만 타워가 두 개로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는 친구는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되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만의 생각일 것이고 그 사람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왜요 라고 한 다음에 똑같은 게 계속 봐봐요 이거 이거 똑같은 게두 개씩, 개씩 이렇게 나와 이러기도 참 힘들죠 어. 똑같은 게 이렇게 두 개씩 나온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이, 사, 여러분은 아닐, 아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 야, 너 자꾸 이러면은, 너 진짜 재미없어? 이랬을 수도 있어. 근데도 줄기차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똑소리나, 근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뭐라고? 넌 아니야, 라고. 그냥, 치, 너는 그냥 친구야,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이 뭐, 그넌 그래, 친구야 한다고서 오케이 난 친구야 그러지는 않고 왜 나는 안 되는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요 야너 자꾸 입 아프게 얘기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래? 뭐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너를 갖다가 친구 이상 그러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자라고 여러분들 은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요. 친 어, 진짜 얘를 갖다가 친구로 두고 싶어서 친구로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남자라서 매력을 못 느끼니까 어떤 친구라나 어떤 울타리를 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이 카드가 너무 조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암튼 중요한 거는, 침팬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지만, 그 친구는 여러분한테 줄기차게 계속 관심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저기 막, 그게 뭐지? 가끔씩 찔러 본다 라는 거야 뭐 나는 어때 어, 그런 친구의 나는 어때 어, 뭐 이런 식으로 찔러 보겠다 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아 때려 아, 집어쳐 너 한번만 더 이러면 내가 어, 화낸다 어, 너 나하고 이렇게 되면 친구 관계도 아닌게 돼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얘기한다라는 거지 왜 좋은 관계 망치냐 뭐 이런 식으로 암튼 그런 거예요네 그러면은 동패로 봤을 적에 동호회나 아니면 어떠한 서클 모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산악회라든지 뭐뭐뭐 뭐, 뭐, 무슨 맛집 투어 뭐 같은 거 아니면 골프 모임 등등 뭐 이런 데서 솔직히 여기서는 별로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임의 특성상 물론 잘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런데서 만나서 잘되는 캐릭터가 별로, 없, 별로 없다라는 없 거예요. 주로 이런데서는요. 왜냐하면 보통 모임을 갖다가 한 개만 드는 사람이 없거든. 여러 개 이렇게 들기 때문에 어, 여기 이 방에서도 하나 저 방에서도 하나 이런 식으로 문어발 식으로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사귀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별로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요. 어, 여러분한테 거짓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말고도 어, 여러분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있겠다 싶어 그래서 그냥 음 그냥 이뭐 동호회는 말 그대로 동호회야. 같은 동, 같은 같은 걸 선호하는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그냥 취미만 같이 하는 게 딱이다라는 거지. 그냥 어떠한 그 남자 여자로서의 어떤 관계를 간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다 어 비추다라고 봐요. 음, 비추다. 그런데 여기 한번그 뭐지? 카드가 이상하게 나왔네. 음 카드가 이상하게 나왔네 비추라고 했는데 어디 봅시다 음 여기 천사 카드 한번 뽑아 봐야겠어요 카드가 애매하게 나와서 천사님 이 진짜 비춘가요 강춘가요 아니면 중립인가요 조금 더 두고 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은 어, 여, 여기는 여기도요 왜 오늘 이런 카드가 많이 나오지 음, 이 사람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음, 어, 이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너무 달게 들지 말고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은요 이런데 익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 익숙한 사람이고 어, 처음부터 가벼운 만남들 어떤 서로를 속이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 어, 어, CO예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어, 저기 막 골목가게 사장이 CO 골목가게 사장도 사장이지 어, 테이블 세개 놓은 사장도 사장이지 그러니까 암튼 이런 데서는요 자기를 갖다가 부풀리거나 뻥꺼거나 이래도 잘 모른다라는 거야 워낙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포장해서 만나는데 익숙하다라는 거지 포장이서야 암튼 그러니까 여기 쪽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더라도 좀 살펴봐라. 왜냐하면 모임의 특성상 거짓말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거짓말 반 진실반이 아주 그냥 막. 섞여 있어갖고 거기서 진실을 갖다가 알아내 알아내는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일단은 동호회는 동호회니까 취미만 같이 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다라는 거지 어, 사인을 잘 바라 성급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굽페하고는 피스풀 레졸루션 참 양다리 걸치려는 건가 아무튼 뭐굽패든 아니면 동패든 누군가를 갖다가 선택해야 된다는 기류에 놓였다면 이쪽은 어. 이 쪽은 좀더 평화적으로 밀어내더라도 평화적으로 밀어내다라는 뜻이고, 여기는요, 이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어, 저기, 막, 주변을 갔다가 돌아볼 필요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주변에서 여러분한테 괜찮, 이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 같다, 어떠한 그 신호를 갖다가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결코, 어, 우연이란 건 없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지나마는 말로 아 누군 좋겠네 라고 하면서 비꼬는 말로 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건가요? 아니다라는 거야 어그 사람이 어머 뭐, 누가 뭐뭐뭐 뭐, 뭐 저기 막 당신한테 관심 있는 것같으면아 좋겠어요 아나 같으면 그런 관심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인들을 다 봐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진짜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 정말 로 좋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인다면 어머 그 친구가, 어, 저기, 덱한테 관심 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면서. 어 좋겠다. 그 사람 그렇대더라 하면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미담 미화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담 미화를 못할 때는 뭐 해? 그냥 돌려서 후려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저기 막깍그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봐서 그 사람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그것도 잘 보라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조금 지뢰밭 지뢰밭 게임이다. 뭐 아니면 도인 게임 게이, 음, 게임이다라는 거죠. 네. 네, 암튼 4번 카드 리딩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내일 또다시,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